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베트남에서 저렴한 아이템 하면 바로 과일이 떠오르는데요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에 맞게 열대 지역인 베트남은 과일 생산량이 많아서 그런지 가격도 저렴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 여행을 오시게 되면 많은 과일을 맛보게 되죠 그런데 마트에 판매하는 과일 중에도 수입에 의존하는 과일들의 경우 한국보다 가격이 비싼 것이 많으니 이번 영상에서 어떤 과일들이 저렴하고 어떤 과일들이 한국보다 가성비가 덜 나올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베트남에 왔을 때 과일을 원없이 섭취하다가 체중이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과일 가격을 한국과 최대한 정확하게 비교해보기 위해 롯데마트를 찾았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쪽 촬영은 룻김민 님께서 맡아주셨는데요. 앞으로 저와 베트남 대 한국 차이점이라는 컨텐츠로 계속해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롯데마트로 돌아와서 먼저 소개해드릴 과일은 포도인데요. 포도는 한국 과일 중에 베트남으로 수익 가능한 과일 중 하나로서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찾는 과일입니다. 물론 베트남산 포도도 있죠. 그런데 여기 가격표를 보면 베트남산이나 미국산보다 한국산의 가격이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대한포도 만세 한국에서의 포도는 키로당 단가가 7,930원인데 베트남은 가장 저렴한 베트남과 미국산 포도가격이 키로당 299,000동 즉 15,000원인 것을 보면 한국이 더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국에서 더 저렴한 과일인 체리입니다 베트남은 키로당 379,000동인데 한국에서는 9,900원이네요 같은 미국산 체리 다른 가격인 것을 보면 베트남의 수입품 간세가 정말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열대지역이라 바나나가 많이 나기 때문인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당연히 바나나의 가격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까지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저렴합니다. 한국의 경우 바나나가 3,900원인데 비해 베트남은 1kg당 900원이라는 사실. 현재 한반도는 여름이라 제철 과일인 수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롯데마트에서는 kg당 6,900원이네요. 베트남은 kg당 750원이고요. 베트남의 수박은 한국과 다르게 보시는 바와 같이 럭비공 모양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연중무휴 가격이 저렴한 과일 중에 하나라. 베트남내의 한국식당에서 후식으로 가장 많이 주는 과일이죠. 한국 기준 제철이 아닌 과일도 한번 볼까요? 겨울에 자주 먹는 과일 중 하나인 귤입니다. 베트남의 귤의 종류는 많아가지고 kg당 33,000돈부터 75,000돈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1650원에서 3750원이고 이에 비해 한국의 제주간 귤은 9900원이네요. 여름이라 귤값이 금값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베트남의 귤의 경우 씨앗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먹을 때 조금 불편함이 유발됩니다. 과일의 황제는 두리안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과일의 여왕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과일의 여왕이라 불리우는 망고스틴은 롯데마트 기준 가격으로 키로당 3,500원입니다. 망고스틴을 한국인들이 고를 때 싱싱한 것을 찾으려고 딱딱한 것을 고르시는데요. 그런데 사실 망고스틴은 딱딱한 것이 아닌 만져보았을 때 말랑한 것을 골라야 속이 상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많이 생산되지만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과일들을 알려드리면 제크후르츠, 용안, 그라비올라입니다. 제크후르츠의 향은 두리안처럼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이고 두리안과 다르게 손에 묻지 않는게 특징입니다. 용안은 리치와 비슷한 과일인데요. 리치보다 당도가 훨씬 높고 껍질 벗기기도 쉬운 과일입니다. 그리고 그라비올라는 논이처럼 건조시키거나 비누로 만들어 베트남의 특산품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과일입니다. 효능은 구글에서 그라비올라 효능이라고 검색하면 논이만큼의 효능이 쭉 뜨게 될 겁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과일 중 대표적인 것은 사과, 키위, 체리 등이 있습니다. 사과의 가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 키로당 5천원 전후로 판매가 되고 있죠. 최근에 한국 백화점에서는 세계 많은 과일들이 수출이 되고 있어서 베트남에 있는 과일들 대부분이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컨테이너로 이동하면서 신선도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베트남에 놀러오셔서 다양한 과일을 섭취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과일은 제크후르츠, 망고, 파인애플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 종류별로 다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